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성 교수 채션입니다. 오늘의 작품은 정화에서도 루시안입니다이 영상은 저번 쓰레시 영상에 이어서 만드는 작품이기 때문에 혹시 못 보셨다면 한번 보고 오시고 이미 봤다면 한번 더 보고 오세요. 그냥 저번 영상도 재밌으니까 한번 더 보고 오세요. 제가 8월에 한번 커뮤니티에 이런 걸 올렸었는데 내용은 대충 시네마틱의 한 장면을 만들고 싶은데 누가 좋을까? 라고 물었더니 루시안 쓰레쉬가 압승을 해버렸더군요 사실 사람들이 무조건 카멜 대진 뽑겠지 했는데 너무 예상 밖의 결과였어요 아님 나만 이 장면에 뽑기간 건가? 아뭐 저건 다음에 만든다 치고 오늘의 주인공은 어디까지나 루시안 대쓰레쉬죠 둘은 특히 앙숙 중에 앙숙이라 할수 있을 정도로 시네마틱에서 정말 치열하게 싸우는데요 쓰레쉬가 루시안의 아내 세나의 영혼을 가늠으로써 둘의 철전지 원수로의 악연이 시작되었죠 여튼 루시안도 여러모로 재현해야 하는 것들이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 하나씩 해결해봅시다 오늘도 어쩌다가 오프닝이 길어졌군요 대신에 작업 전에 해야 할 단계들을 빠르게 짚어볼까요? 1단계는 LED를 이용해 화려한 조명을 설계해주고 2단계는 간지나는 루시안의 외형을 모델링하고 마지막으로 3단계는 저번에 만든 쓰레쉬와 같이 살수 있는 분위기 있는 무대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먼저 조명부터 설계해봅시다 아까 오프닝으로 설명했듯이 빛이 필요한 부분은 양손에 있는 총과 빛나는 발사체 이렇게 세 부분입니다 근데 총이 발사되는 순간을 자세히 보면 하얀 빛이 총을 타고 흘러 노란빛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죠.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발사체도 노란색에서 하얀색으로 바뀌고요. 이런 점을 고려해 빛의 색이도 매우 밝아야 하고 다양한 색깔의 빛도 요구하니 한 부분당 두 개씩 잡아서 총 6개의 LED가 필요하겠네요. 이번 작품은 공중 액션이 핵심이기 때문에 공중을 지지할 수 있는 투명한 아크릴 튜브를 사용할 것입니다. 아크릴 튜브이기 때문에 가운데 텅빈 부분을 통해서 전선을 올려보낼 수 있어서 이번 작품에 아주 적합한 재료죠 그리고 미리 제작해놓은 뼈대를 위에 붙여놓고 올려보낸 전선을 통해서 양손에 LED를 연결해줍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총 하나당 LED 두 개인 거 잊지 마세요. 빛이 부족하면 딱 원하는 느낌이 안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이 완료되었습니다. 근데 바닥에 붙어있는 빛은 뭐냐고요? 아까 빛에 대한 설명을 했다시피 발사체가 될 부분이에요. 작업 영상 후반부에 쓸큰 그림을 위해 일단 저렇게 남겨둡시다. 아직 조명이 끝난 건 아니지만 잠깐 몸매를 만들어보죠. 루시안은 아무래도 총을 쓰면서 싸우다 보니까 다른 전사 캐릭터처럼 근육량이 비대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수많은 싸움으로 다져진 기초 근육은 있을테니 적당한 근육 비율을 따져가면서 만들어줍시다 매번 근육을 만드는데 왜 이런식으로 대충 넘어가냐 라고 하실텐데 늘 말하지만 근육 만드는거 하나하나 말하는 순간 영상 길이가 한시간이 넘어가요 이게 유튜브에서 흔히 보이는 한시간 이상 챌린지도 아니니까 여러분들 시간은 소중하니까 빨리 넘기는 겁니다 몸도 어느정도 형태를 갖췄으니까 얼굴을 해야겠죠? 맨 처음은 기본적인 얼굴 형태를 잘 잡아주고 눈코입이 들어갈 위치를 잘 잡아주면서 얼굴 조형을 해나갑니다 이번 작품은 분노에 찬 표정을 만들고 것이기 때문에 입안의 구강구조가잘 보이도록 만들어주고 표정도 생생하게 만들어줍니다. 아무래도 쓰레시한테 사랑하는 아내가 잡혀갔으니 진짜 엄청나게 빡치는 게 당연하겠죠? 표면 작업 전에 몇 시간 정도 잠깐 굳혀졌습니다. 이래야 형태를 보존한 채로 수월하게 표면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써 만든 입안에 클레이가 묻으면 안되니까 마스킹 테이프로 마우스 피스를 물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얇게 편 클레이로 얼굴을 덮어 깔끔한 표면을 만들고 표면을 덮는 작업 중에 세세한 부분들이 붙였으니 도구를 이용해 다시 얼굴의 형태를 잘 살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눈구멍에 안구도 채워줄 건데요 안구가 있는 부분은 당연하게도 눈동자를 붙여줄 겁니다 루시안의 눈동자는 노란 금안입니다 색깔 역시 틀리지 않게 잘 봐가면서 붙여주세요 안구가 다 되면 속눈썹과 눈꺼풀을 붙이고 표정이 드러날 수 있게 눈썹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머리 옆면에는 달팽이 같은 양쪽 귀를 붙여주고 비율을 따져가면서 머리카락 라인을 따줍니다 참고로 루시아는 모이칸 스타일의 레게머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모이칸 머리의 옆면은 특히 깔끔하게 붙여줘야 합니다 윗부분은 이따가 옷 작업할 때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옷 작업이 끝나고 이후에 하겠습니다 잠깐 몸과 머리 작업을 하느라 잊고 있었는데 아직 조명 작업이 끝난 건 아닙니다. 여태까지 설치한 조명들은 바로 양쪽 손에 달린 총들을 위해 작업했는데요. 이제 이 총의 빛나는 부분인 유물석을 만들어 봅시다. 유물석은 내부에 빛이 통과될 수 있도록 3D펜을 이용해 투명 필라멘트로 만들 것인데요. 이렇게 하면 외관상으로도 비슷하고 빛도 비슷한 분위기로 될수 있으니 아주 적합한 재료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3D펜으로 만드는 공정은 늘 단순하면서 손이 많이 갑니다. 일단 모양이 기본적으로 육면체이기 때문에 LED가 들어갈 구멍을 제외한 5개의 면을 만들어서 인두기로 표면을 잘 다듬어줍니다 루시안은 쌍관총이니까이 과정을 5개 곱하기 위해서 총 10개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루시안을 만들면서 제일 힘든 순간을 뽑으라면 아마 이 순간일 거예요 이 영상에는 몇십초만 나오지만 실제로 저 공정까지 2시간 가까이 걸렸어요 하지만 면만 만들었다고 끝은 아니죠. 이렇게 만든 면들을 하나로 합체하니까요. 모든 면들은 3D펜으로 잘 합쳐서 입체로 만들어주고 면을 합칠 때 발생한 짜투리 부분은 인두기로 정리해줍니다. 이제 2차 공정입니다. 총 옆면을 자세히 보면 직선으로 되어 있는 홈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 옆면만 따로 3D펜으로 두께를 더합니다. 물론 가운데의 홈은 잘 남겨두고서 말이죠. 면이 다 채워지면 아까 했던 것과 똑같이 인두기로 면을 잘 다듬어주고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해 모든 면들을 매끄럽게 잘 다듬어줍니다. 울퉁불퉁한 면은 나중에 빛에도 큰 영향 을 주니 구석 지저분한 면은 없는지 잘 확인해줍니다 이제 유물석도 완성되었으니 잠깐 껴서 빛이 잘 통과하는지 볼까요? 어.. 아주 깔끔하게 잘 나왔네요 아까 분석한 대로 흰색에서 노란 빛으로 빠지기 때문에 내부의 빛 일부분은 노란색 클리어 페인트를 이용해 빛의 은은한 그라데이션을 줍니다 그런 다음 유물석들을 양쪽에 끼워주면 화려한 조명 완성입니다 아.. 실제 루시안 총처럼 정말 완벽한 총입니다 쓰레쉬는 이 강력한 총 앞에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루시안의 옷은 기본이 전신 타이즈입니다 팔다리에 몸매 라인이 잘 부각되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몸매가 잘 드러나도록 클레이를 덧붙여줍니다 루시안도 명색이 데마시아인이다 보니 데마시아인이 남녀노소 전투복으로 사용하는 전신타이즈를 애용하나 보군요 이건 농담이 아니라 진짜예요 당장 꺼무익히 가서 데마시아 챔피언들을 보세요 국왕인 자르반부터 전신타이즈를 솔선수범해서 입고 있어요 이제 부츠를 만들 차례인데 신발 부분을 먼저 만들고 그 위로 발목부터 다리를 감쌀 수 있도록 클레이로 덮어줍니다 무릎부터는 은색과 검은색 계열의 갑옷으로 덮여 있으므로 이 부분은 갑옷 디자인에 맞춰서 무릎을 꾸며줍니다 이제 허벅지 위로 갑옷을 만들 차례입니다 루시아는 특이하게도 갑옷이 부분적으로만 있는데요 모델링 작업할 때 손이 덜 가서 아주 효자같은 녀석이에요 어쨌든 허벅지 갑옷은 평행사변형으로 내부에도 무늬가 있기 때문에 도구로 모양을 잘 내줍니다 그리고 허리 앞쪽에 삼각형의 허리 갑옷과 벨트를 붙여주고 복부와 가슴 쪽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V자 형태의 갑옷으로 하나씩 채워줍니다 놀랍게도 갑옷 작업은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제가 말했죠? 아주 효자같은 녀석이라고요 이제 금속으로 된 부분은 은색 에나멜 페인트로 도색만 해주면 더 손이 갈 필요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의 갑옷이 완성됩니다 다음은 상체를 감싸는 옷을 만들 차례입니다. 루시안의 옷은 제비처럼 허리부터 다리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었기 때문에 가장 핵심인 이 부분부터 만들어봅시다. 밀대로 얇게 편 클레이를 칼로 재단해 옷의 꼬리 부분만 만들어주고 연보라색으로 옷에 붙어있는 장식을 만들어 덧붙여줍니다. 우선 이 작품이 공중에 떠있기 때문에 중력을 거스르게 만들려면 특별 공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꼬리만 따로 만들었습니다. 옷이 공중에 지탱되기 위해서는 이 납작 철사를 내부에 넣어줄건데요. 길이에 알맞게 잘 잘라준 다음에 순간적 철제로붙이고 면과 똑같은 모양으로 한번더 덮어준 뒤 모양을 다듬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아래에서 봤을 때 철사가 안 보이고 깔끔하겠죠? 모든 공정을 다 거친 이 부분을 이제 그대로 옮겨서 허리를 그대로 감싸기만 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옷의 꼬리 부분만 했다고 끝은 아니죠 상체 전체를 감쌀 수 있도록 옷을 마저 만들어야 하까요 여기부터는 특별한 공정 없이 클레이만 얇게 펴서 등부터 가슴까지 붙여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가슴 부분에는 문이나 장식이 여러 개 있으니 앞면에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옷은 목깁스처럼 목이 안 보일 정도로 목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얘가 목디스크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높은 터틀넥티를 즐겨 입나봐요 팔로 향하는 소매도 독특하게 나팔소매인데요 이렇게 말로만 패션을 풀이하니까 괴이한 패션의 소유자 같네요 여튼 이렇게 소매까지 해놓으면 옷은 더할 것 없이 완성입니다 어깨에는 짝짝이 형태로 다른 형태의 장신구가 있는데요. 한쪽은 은색, 한쪽은 금색으로 아주 휘황찬란한 그런 컬러 배치를 가진 장신구를 어깨에 걸치고 있어요. 얇개평 클레이의 모양을 도구로 다듬어서 긴 설명을 할 필요 없이 하나씩 만들어주면 되고 장식이나 무늬도 모양을 만들어서 덧붙이거나 도구로 모양을 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목을 더 감싸는 천조각들을 만들어서 목 주위에 붙여놓고 이어서 장신구만 붙이면 끝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 옷고리 부분처럼 공중에 흔들리는 연출이 필요할 것 같으니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납작철사를 사용해 아래로 처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만들어 줍니다. 뭐 반대쪽은 왼쪽 장신구에 비해 짧으니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군요 자 아까 옷 때문에 못했던 머리카락이나 마저 해봅시다 먼저 모이칸 머리니까 머리카락이 나있는 라인을 붙여주고 그 라인을 따라서 머리카락을 하나씩 붙여주면 됩니다 한참 뒤에 밀었던 머리카락이 생각보다 빨리 끝났죠? 하지만 쉴틈 없이 바로 총과 장갑을 동시에 해봅시다. 총과 가장 멀리 떨어진 팔목 보호대를 먼저 해 기반을 먼저 잡고 아까 조명작업 때 만들었던 유물석 위에 장식대로 붙여서 총을 완성해줍니다. 루시안 총을 자세히 본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양손에 들고 있는 총의 디자인은 서로 다른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뭐 디자인이 다른 이유라면 저중 하나는 아내인 세나의 총이라 다른 거겠죠? 여튼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면서 서로 다른 디자인의 총들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총이 어느정도 다 되어갈 쯤에 총을 자연스럽게 줄수 있도록 손가락만 여러개 붙여주면 모델링은 완성입니다 하지만 모델링이 완성이지 캐릭터가 완성은 아니에요 장신구 부분에만 깔끔하게 n m 멜 페인트로 도색만 해주면 진짜 완성입니다 저 분노에 찬 총질 모션 아주 마음에 들어요 쓰레쉬는 과연 이 분노와 맞설 준비가 됐을지 모르겠네요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두 명의 캐릭터도 완성되었겠다. 이젠두 명이 치열하게 싸울 전장을 만들어야겠죠? 이번 전장의 컨셉은 그림자 군도입니다. 그림자 군도는 쓰레시가 살고 있는 소을로 과거에는 생명이 넘치는 땅이었지만 이젠 언데드와 망령이 서식하는 지옥도 같은 곳으로 시네마틱에서 루시안이 쓰레시에게 복수하기 위해 직접 여기를 찾아가 쓰레시에게 결투 신청을 했죠. 어쨌든 깔끔한 배경을 위해 회로나 전선들이 안 보이도록 전열 테이프와 3D펜을 사용해 배경을 정리해주고 기둥이나 바닥 같이 건축물들을 하나씩 배치해줍니다. 헤어 같은 느낌을 위해 금이 가거나 부서진 느낌도 조금씩 주면. 확실하게 페어 같은 느낌이 삽니다 바닥도 그냥 네모네모한 바닥은 느낌이 안 사니까 그림자 군도식 스타일로 세련되게 무늬를 따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 배경을 장식할 무너진 기둥도 몇개 적당히 설치해주면 배경이 빈틈없이 꽉차 보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만든 쓰레시도 잊으면 안되겠죠? 캐릭터는 그대로 바닥에 올린 다음에 회로는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정리해서 배경에 숨겨줍니다 그리고 나서 쓰레시가 서있는 바닥은 간단하게 도구로 홈을 내주면서 바닥을 만들어주면 우선 바닥만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좀더 자연스러운 배경을 위해서 배경에 조금씩 흙도 섞어줄 건데요 코르크 클레이를 사용해 부서진 계단에서 흘러나오는 흙을 표현한 다음에 계단과 잔해 더미들로 계단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채워줍니다 이제 이것만 하면 배경모델링은 끝이 납니다 하지만 뭔가 잊지 않으셨나요? 바닥에 아무 공정도 거치지 않은 조명이 버젓이 남아있잖아요 이 조명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루시안 총에서 나오는 발사체입니다. 그러니 바닥에 부딪힌 충격으로 돌 파편도 열어 튈테니 주변으로 튀어나가는 돌 조각들을 붙여주고 이 불빛들은 탈지면을 이용해서 유성처럼 떨어지는 듯한 모션으로 불빛 주변에 붙여줍니다. 어때요? 불을 켜보니까 그럴듯하지 않나요? 이게 제큰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총에서 이 불빛이 나갔다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총에도 탈지면으로 성강처럼 붙여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작업입니다. 여태 만든 바닥에 금색 에나멜 페인트를 발라서 화려한 장식만 해주면 끝인데 아니 지옥도 같은 그림자 군도에 뜬금없이 웬 금색?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분명 있을 거예요. 놀랍게도 이 건축 양식은 실제 그림자 군도 양식입니다. 하지만 세월의 흔적도 그림자 군도식 건축 양식이니까 색조화장을 사용해서 금색 빛깔을 약간 줄여주면 완성입니다. 아... 작업기간이 길고도 길었습니다. 이제 둘의 치열한 전투를 팝콘이나 까먹으면서 구경하러 갑시다. 쓰레쉬 넌 내가 상대한다 하아... 고통의 잔소리가 듣기 좋군 그랜턴에는 정의로운 분노 두 발이 적절하겠군 한 명은 죽음을 한 명은 내일을 막겠군 아무리요 다 끔찍해질 거다 이걸로 끝이다 내가 끝이라고 해끝인거다 드디어 루시안 대 쓰레쉬 치열했던 시네마틱의 한 장면을 그대로 구현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예전에 랭가드 카직스 이후로 대결 구도의 작품은 오랜만에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작품은 구도가 잘 나와서 그런지 아주 역동적인 형태의 작품이 나왔네요 특히 조명과 효과에 많이 갈아 넣은 보람이 있네요 물론 충전은 루시안이랑 쓰레쉬 따로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요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특히나 도 지금에서야 만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작품인데요 여러 까다로운 효과들이 많았다 보니까 옛날에 만들려고 했다면 무슨 미친 짓들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가시지 않네요 아 근데 혹시 몰라요 몇년 뒤에 이 작품을 보고 아이왜 어, 효과를 저렇게 했지 하면서 오늘은 몇년전 루시한테 스트레쉬를 리메이크 해보겠습니다 라는 영상을 찍을지도 모르잖아요 물론 그럴 일은 없겠죠 여튼 오랜만에 대결 구도의 작품을 만들어봤는데 시네마틱을 처음 볼 때의 감동을 그대로 담을 수 있어서 정말 의미 있는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크기나 제작기간상 자주 만들 수 없는 작품이지만 언젠간 다시 대결 구도의 작품으로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